떨어진다. 지금 이 캐리어에 다 넣어가지고 가려고요. 이거 다 구워 먹을 거거든요. 옥수수, 팽이버섯, 양파. 이거 뭐야? 황도 역시 캠핑엔 황도지. 아 파인애플이구나. 마늘에 버섯에 파에 상추. 어 뻥튀기. 이 지수가 센스 있게 뻥튀기를 사왔어요. 어. 아니 도와줄게. 그, 그, 그러면은. 아니 얼굴 찍으면 안 돼. 알겠어. 그러면 뭐. 이거 고구마를 사. 고구마를 사라고 지금? 야 불판, BBQ 불판. 야 이거 아 이런 게 따로 팔구나. 오 신기하다. 이거 처음 봐. 라빠야 고구마도 구워 먹는 거야 우리? 고구마도 구워 먹. 야 진짜 캠핑 가네 우리. 본인이 제대로 내려고 지대로네, 진짜 이거를 껍질을 까서 젓가락에 꽂아주면 돼? 네 아니, 다시 끄질 수 있어, 오 되지 내가 있는 게 힘밖에 없지 <웃음>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3등분 해주면 <웃음> 더 좋지 않는데 3등분 은 한... 아니요, 칼로 자르면 어우, 야, 이거 다 튀겼어 칼로 잘라야 돼요, 이거 우 도배돌에. 어, <웃음> 이거 잘 들어간다. 그렇게 해서 비닐에 지그재그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어, 뭐냐? 어, 나나 왔어? 안녕. 뭐냐 이거는? 잠깐 뭐? 그냥 막 손으로 그냥 뭐. 아, 뭐야? 역시 나나 초보네. 집에 오시는 분들 휴지 싸우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나나 손 씻고 어... 자, 도와줄 준비하세요. 오자마자 준비하세요. 설까요? 해라 놓고 좀하면안 돼? <웃음> 할게 잠깐만. 마거네 실체. 어 마거네 실체입니다. 이 어디다 에 놔? 그냥 거실 방 바닥에 두시면 됩니다. 파 있는 데다. 가오 맛있는 오, 감자. 마카오 왔네. 마감 마감 마감. 오빠 빨리 카메라 끄고 옥수수 마자 하시죠. <웃음> 옥수수 하나 하고 갔어요. <웃음> 오나 이거야? <버려야? 웃음> 옥수수. 나 옥수수 하나, 하나 했어. 사람 말하고 간 거야. 옥수수 이거 하고 갔네요. <웃음> 자 요리에 분주한 친구들. 이제 저도 해야 될것 같네요. If you moments later. 아, 아, 수박 수박 두 개. 진짜 가벼운 보여요, 진짜. <웃음> 아, 고기. 야, 보돼내속진 <웃음> <떨어진 거야>. <웃음> <웃음> <깨끗 떨어졌지. 웃음> 어차피 왔다 비제 깔 거라서. 야, 야, 알고 있네. 근데 나 멘보쇼 재밌게 봤어 어, 나도 재밌더라 멘보쇼 댓글 쓴것 중에 하트 있는 댓글 봤어? 하트? 그게 니꺼야? 내꺼야 아 진짜? 나첫 댓글 달았어 니 첫날이 오전 다아 그게 너야? <웃음> 나야 어쩐지 초딩이 쓴줄 알았더니 <웃음> 아니야 거기다 댓글 엄청 친절하게 달았던데? 어 넌지 아, 모르고 이야 <웃음> 갑시다 열일아 안 된다 <웃음> 아.. 아! 나 공기 좋구마이 <웃음> <웃음> 뭐 시골소녀예요? 나 이미 어 여기는 어디죠? 여기는 꼴로안이라는 곳이죠 골로안 아 비치 어머 저 가이드님 저기 등대예요 저 뭐예요? 저기요? 네 몰라요, 몰라요? 네야 하늘 이뻐요 자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, 날라갈 것 같아요 날라갈 것 같아요? 야 하늘 저은데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카메라 쩔지 약간 약간 미쳤다 그거 같다. 약간... 약간 부산 느낌도 나는데 부산 그럼 어. 바다만 하면 부산 느낌 나지 시골 시골 느낌이야 약간 어 약간 시골 시골 소녀, 시골 소녀. <웃음> <웃음> 자 여기가 회사, 해이 단, 공, 원 왜? 왜? 제가 갑자기 종이에? 어, 여기 봐. 와, 도마뱀 있어. 도마뱀 있어. 도마뱀. 안녕. 여, 왔어. 어, 야, 화보 같아. 화보. 다섯 명 친구 같아. 모르는 사람 아니야? 그래, 고생했다. 야 이거 뭔가 느낌 좋다 여기 분위기 좋아 캠핑장도 있어요 캠핑 야 여기서 캠핑을 할 생각을 다 하네 야 연인이 렇게 와서 와 바람 봐요바람이날아다 진짜 바람 진짜 세다 근데 경치가 쩝니다 지금 와 씨. 어 아니 파티네 파티 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야 마카오에서 이런 데 처음 봤다 야야 어. 야, 죽이네 여기 왜여기 이제 알았지?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처음 왔습니다 여기를 토치 없으면 진짜 집에, 그저 육회 먹어야 돼좀 같이 찾아보자 <웃음> 어 아까 토치 가져왔잖아 네 토치 없으면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육회야 아 고거나 일단 깔아놓는다 벌써 아니 이거 안 터져 안 터진. 야 근데 이게, 이게 무슨 토치야 이게 이거 빌려와야겠다 빌려올게요 어. 음 이걸로 안 되겠다 티거 아니야 지소 티소 어허허 시시 시시 오. 오. 시시해. 야, 포기판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도거의뭐 직원인데 <웃음> 직원 서밴데 아 이거, 이거, 이거. 또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올이와이프 이거, 이어이제이제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얘들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추억을 찍자. 근데 하늘이 지금 우르릉쿵쿵하는데 지금. 아니에요. 나 여기 앉으면 되지. 아니야 나나 찐따 술. <웃음> 찐술, 찐술. 짠 <웃음> 한번 하자. 짠하자준비 다들 고생 많았요자 아. 자, 자. 애들아 잘 살자. 네, 고생도 많으셨습니다. 아. 그래, 잘 지내자, 그래, 잘 지내자. 아. 야, 애들아. 와. 잘 지내. 아. 우리 맨정신이 때 사진 한번 찍을까? 조 만나. 하나, 하나, 하나, 둘, 셋. 여기 여기. 아 좋다. 네 글자 안됩니다. 와 라면 진짜 맛있겠다. 과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고 있을까요?